2021년 8월 5일 여행 5일차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바로 바로 오늘 온 장소는 여러분들 일단 단식원입니다 바로 그 장소고 저도 왔던 장소기 맞아요 예 단식원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 후 부모님의 강제로 여기 단식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단식원에서마저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매번 난동을 피고 음식을 달라고 소란을 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밤마다 배고픔에 물로 배를 채우고 그로 인해 수분 중독 혹은 물 중독에 걸려 단식원에서 물까지 못 먹게 하자 단식원 앞쪽 계곡물을 마시려다 빠져 죽은 곳입니다 예전에 여기 어떤 남자가 목매고 자살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정말 위험한 장소이니 피리 조심하세요 라고 계곡물에서 빠져 죽은 여자 귀신도 있고, 그 이전에, 그 이전으로 가면은 남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사건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어 계십니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웃음> 안에 벌써 난리야 안에서 뭔 소리 나 지금 와.. 뭐야? 왜 이렇게 변했지? 어? 뭐야? 헉, 뭔 소리야?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저, 혹시, 저, 잠깐만요! 어? 잠깐만! 뭐야? 와 뭐,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야! 아, 미치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 이거. 와. 아, 미쳐버리겠어. 아, 아 저. 아, 진짜 욕심 없습니다. 나아 아니 아니. 아 나가긴 할게요. 나가긴 하겠습니다. 음.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안 돼야 돼. 잠깐만. 아, 이거 안 되게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이거 의자 봐. 아. 아, 미치겠다. 아. 남자. 아. 뭐랑? 잠깐 여러분, 뭐라 한데? 여러분 소리 집중해봐요. 뭐 유인? 유이... 소리. 이리 올라와. 어? 뭐라는 거야? 올라 이리 와? 올라와? 강자님, 저, 잠깐이면 됩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냥 뭐, 제가 뭐 욕심 있겠습니까? 제가 뭐 욕심 있겠어요? 어? 어이어어어어 누구세요? 아니, 잠깐만요. 분명히 저한테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아, 저를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어? 뭐야? 아! 여기 전기가 돼? 어? 뭐야? 저기 뭐뭐 형. 뭐... 누구세요?